<웃음> 아우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뻐 어이구 예뻐 아이고 아이고 안녕 아이 예뻐 너무 예쁘다 <웃음> 잘 놀아. 아 젤, 약간 제롬이 재질인데? 같이 놀아 재롱아 어디가 <웃음> <웃음> 아니, <언니>. 아 예뻐 간다 <웃음> 간다 <웃음> 아, 아빠, <웃음> <웃음> 아빠 저기물 뿌려야 돼물뿌고나세요물 뿌려주세요 둘이 잘 논다 어머나 <웃음> 어 <웃음> <웃음> 얘 너무 귀엽다 아 너무 예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리 진짜 잘 논다 제가제롱을 되게 좋아제롱이 어, 제가 그 놀아주네 제롱이 응. 응. 자꾸 가는데 제롱이 집중을 못하거든 제롱이 응. 잘 놀다 왔어? 친구 왔네 아, 아유 예뻐 진짜 예쁜 말티즈다 <웃음> 애교가 넘치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<웃음> 아웃사륜에 는데 눈물 쪘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. <웃음> 어, <그렇게> <웃음> 알러지. <웃음> 알러지를 찾으니까 눈물이 없어졌어요. <웃음> 네. 아, 없어 <웃음> 찾으면 진짜 <웃음> 없어요 <없어집니다. 웃음> 네. 저희는 닭가슴살이랑 <웃음> 칠면조. 아. 안 먹어요. <웃음>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았요그 <웃음> <웃음> 사료 뒤에 써있거든요. 그거 이제. 파, 파, 파, 파, 파, 파, 파. <목소리> <목소리> 기다려봐 사진 한장찍어아 근데 귀엽다 있어아 한 생기가 한 넘치네 한살이래 아아 이네저오 훈육받고 있어 <웃음> <안 돼. 꼬마가. 웃음> 아. <웃음> 한 살만에 저거다 어. 어리, 어리니까 봐줘 제롱아 <웃음> 근데 얘 아까 울렁 했다 <웃음> <웃음> 끝나 어딨어?